한글표 연습위에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4 용지에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로 한줄한 한 칸으로 보고서를 적어 주시면 되죠. 한글에서 상단의 표 위에 그림을 클릭하시면 한줄한 한 칸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글자처럼 지급을 선택해 주시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라는 글자가 보기 싫다면 보기에서 조판부호를 끄시면 됩니다. 이제 표의 아래쪽을 아래로 크게 키우기 위해서 아래의 경계선에 가져다 대시면 위아래 하살표가 나오죠. 이걸 잡고 아래로 드래그하셔도 되고 아니면 셀을 클릭하고 키보드에 F5를 눌러서 블럭을 설정해 주시고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표를 너무 많이 아래로 내리면 두 번째 페이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컨트롤 방향키 위를 눌러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키보드에 ESC키를 누르시면 블럭 설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위로 올리고 싶다면 글자를 보고서라고 적어주시고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3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엔터 이제 글자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내용 정렬, 세로 정렬에서 위쪽을 하시면 되는데 한글 버전에 따라서 이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표에 커서가 깜빡이게 하지 마시고 표 전체가 블럭 설정이 되도록 F5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표셀 속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P를 누르셔도 되죠. 선택하시고 셀을 클릭하시고 세로 정렬해서 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버전에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 그럼 표 위에 글자가 맞죠 이제 가운데 정렬 이번에는 보고서 아래에 업무보고라고 적고 두줄세 칸으로 표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엔터를 쳐주시고 엔터 한번더 치시고 위에 보시면 왼쪽 정렬이라고 있죠. 선택해주시고 업무보고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제목보다 업무보고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글자 크기를 2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0 엔터 이제 밑에 표를 만들기 위해서 엔터를 한번더 쳐주시고 입력에표 위에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두줄세 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고 만들기 블럭을 씌워서 글자 크기는 20을 해주시고 엔터, 글자가 가운데 오면 예쁠 것 같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미리 해주겠습니다. 이제 더블 클릭해서 1, 2를 적어주시고 블럭을 설정하고 키보드에 A를 누르면 자동 채우기가 되죠. 이번에는 셀 나누기 또는 줄칸 추가하기를 이용해서 아래에 다섯 줄세 칸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대용 1, 2, 3을 적어 주시고, 이제 다섯 줄세 칸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요런 경우에는 셀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줄칸 추가하기를 해 주시면 되죠. 이제, 아래쪽에 한 줄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추가. 그러면 아래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래쪽의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셀을 블럭 씌울 때는 커서가 깜빡이게 하고 F5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표 안에서 표 바깥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범위 설정해 주시고 컨트롤 방향키 위를 눌러서 위아래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위아래 크기가 많이 큰 경우에는 컨트롤 방향키 위를 꽤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이제 한 장을 넘어가기 때문에 위쪽도 클릭해서 컨트롤 방향키 위를 해서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클릭해 주시고 이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세 칸을 나누시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셀 나누기 다섯 줄세 칸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줄 높이를 각계를 체크해 주시고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을 클릭해 주시고 엔터, 내용, 1.2.3점을 적어 주시고 이제는 아래표에 메뉴에세칸을한 칸으로 합쳐 주겠습니다. 어미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표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대각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표 라고 적어 주시고 안의 내용은 글자 크기가 조금 작기 때문에 블럭을 설정해서 글자 크기를 20으로 설정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요 위를 적어주시고 엔터, 시간 적어주시고 여기만 블럭을 씌워서 왼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요 앞에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밀겠습니다. 키보드 f 5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 대각선에서 대각선을 선택하셔도 되고 되돌리기를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고 싶다면 F5를 눌러서 키보드에 L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셀 테두리 배경에 대각선을 선택할 수 있죠. 여기에서 대각선을 선택하시고 설정. 이제 시간을 입력하겠습니다. 09, 콜론, 영영 물결 모양을 해주시고 09, 콜론, 5공을 해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키보드에 A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앞에만 10으로 바꾸시고 앞에만 10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만 11, 앞에만 11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목금을 적어주시고 여기에는 수업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범위 씌우고 키보드에 A를 누르면 모두 자동 채우기가 되죠. 마지막 값만 지워주시고 키보드에 F5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라인의 첫 글자니까 L만 누르시면 되죠. 대각선에서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설정 이제 글자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범위를 설정하시고 P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표셀 속성을 선택해도 됩니다. 셀에서 세로 정렬을 가운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두 장이 됐기 때문에 보고서의 위아래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한 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높이가 모두 동일하죠. 여기에 행높이를 똑같이 하고 싶다면 블럭을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높이를 각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안의 내용을 위아래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위아래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하시면 되죠. 적당히 위아래 크기를 키워주시고 위에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방향키 위를 해서 한 장으로 인쇄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